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퇴근 박으로 가평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아, 좀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행이 좀 있습니다. 아, 여기 모임에 처음 나가는 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맞는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적지에는 다온것 같은데 우측에 보니까 여기에 어, 화장실은 있습니다 이행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 벌써 이행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막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은감자탕 뚫고 있네박이 벌써 아이고. 이렇게 많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밤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없죠, 오늘 없어 아, 아, 아, 아초 아, 비, 비 내리는 거 보세요. 비가 엄청나게 아, 내립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멍이 됩니다. 아니, 아까, 아... 아... 아침에 모습입니다. 그래도 차가 한, 한 20여 대 정도 들어와 있네요. 아침에, 음, 안개가 좌우 갑니다. 아, 계곡 무술을 만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은 일행이 많아서, 떡볶이도 한번열어줘습니다떡볶도몇번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행들은 아직 어제 늦게까지 간모하다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일단 끝가습니다 아 전체 이제 정리하고 쓰레기 전부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전부 이렇게 일단 오늘의 캠핑을 마치고